그러니까 조 마음이 아팠습니다. 티비 조선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치열한 경쟁 끝에 준결승 진출자인 탑텐이 공개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탑텐의 뒷얘기와 미공개된 영상이 3월 3일 미스터 트로트 탑텐 스페셜 특별한 하루로 편성된다고 하는데요. 탑1으로 선정된 박지현, 진혜성, 안성훈, 송민준, 나상도, 최혁진 진욱, 박성훈, 최수호, 송도현은 그간 경연의 스트레스를 잊은 어디서도 볼수 없던 미친 텐션을 선보입니다. 또한 남자의 자존심을 건 치열한 허벅지 씨름이 이어지고 감성 가득한 탑1의 트롯 노래방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한편, 화러보이스 박지현이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쏟아내는 장면이 포착되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과연 그들의 특별한 하루는 어땠을지 3월 3일 금요일 밤 10시 TV조선 미스터 트롯2 탑텐 스페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아팠습니다. 바로 <목소리> <자세히 목소리> <바람의> 이화입니다영런말한들으니까 <화성원이다. 목소리> <명만> 좀. <목소리> <목소리>